오늘은 대구 출장입니다. 회사 대표님과 함께 동행하는 출장길이죠. 남들은 불편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단한 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3년 전 가게 말아먹고 뭐 먹고 살지 전전긍긍할 때 희망의 손길을 내어주신 분이 지금의 대표님입니다. 3년 지나고 또 같이 일할진 나도 몰랐... 2년이란 건참 소중합니다 서로가 존중했기에 다시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다른 그만하고 일이나 해 저는 돈까스 7, 외근 2, 다른 브랜드 1의 비율로 멀티노애로 근무중입니다 시켜주면 다 합니다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 비율 8대 2는 말이 야 안녕하세요 아저 어, 주방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네잘 먹겠습니다 어이. 네.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어 맨날 보시는 건데 어제도 돈까스 먹었는데 오늘도 돈까스 감사합니다. 저저 <웃음> 치즈 치즈 네. 먹겠습니다. 여러분 유익하츠 오시면 단돈 만 원대 이만한 돈까스 드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대표님 돈까스 잘안 드시잖아요. 정상이요네 오랜만에 네. 드시는 거아니에요 돈까스? 아니에요. 도 알게 모르게 먹고 t one. I like t h 다 t one. I like that one. I like 매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 t 에서 바로 주방으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... like that one. I like that one. I l i 잔 e that 는 n e I l i 저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무슨 죄입니까? 쉬다가 나온 친구부터 몇날 며칠 고생하는 친구까지 야 힘들면 힘들다. 일해서 일을 못하겠다. 그만두겠다. 그런 기본적인 소리도 못하고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 야 나는 일단은 제일 안쓰러운 게 수정이야. 또 왜요? <웃음> 3일 쉬어야 되는데 뭐 쉬어가지고. 아. 한 마디만 해줘가. 제가 앞에서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. 한 마디만 아 사람은 있으면 됐죠. 이렇게 다들 착한 얘기들 을 하지? 한마디만 해주면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. <웃음> 오늘도 나만 나쁜 놈. 나 되게 맛있는 맛집도 갔다 왔어요. 대구 가서. 뭔데요? 돈가스를. 유미카츠. <웃음> 유미카츠에서. 돈가? 고통 속에 나누는 뻘소리는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.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말을 계속해야 안 힘들어.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과묵한 게 진중해 보이고 좋긴 한데 이게 삶의 독이 돼 언젠간 힘들 때 과묵함이 길어지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라 내 정신도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떠듭니다 제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좀 재밌게 일하는 거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너무 싫어 다 같이 즐겁게 일하는 게 노동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돌아버리겠네 그 캐럿 SOS 버튼 1초 꾹 누르고 그거를 누르면 신고 접수가 된대 직원 한 명은 뿅 타고 룸메이트는 접촉사고를 당하고 바람잘날 없는 하루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? 잔잔하면 재미가 없어 항상 얘기하잖아 삶이란건 즐거워야 돼요 아, 아내랑 전화통화를 하고 차가 좀 많이 박살났지 몸은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뭐쩌겠서한 명이 뿅 타서 주방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이래야죠 아참 그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주행 중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는 기본 관행이 8대2라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100대0도 가능하다는 얘기에 나름 100대0을 기대했지만 역시 상대방 측 보험사는 8대2를 제시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100대0 같습니다.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억울해.